나는 억만장자의 마인드를 가졌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면서 크게 소리 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저자도 처음에는 아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내가 뭐가 바뀌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이 망했잖아요. 중간에 망했었는데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을.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했고 했더니 정말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포밀리 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포화 백만장자 시크릿 이라는 책이거든요 백만장자 시크릿 하부에커 라는 분이 쓰셨어요 하부에커하부에커는 애커. 어떤 사람이냐면은 무일푼에서 시작을 해서 단 2년만에 백만장자가 된 세계적인 부의 멘토입니다 단돈 30달러를 가지고 캐나다에서 어려운 형편에 막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일을 하다가 성공을 해서 성공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책을 딱 쓰셨대요 아 가수로 데뷔한 신척 궁금하다고요? 홍보해달라고 했는데 안그래도 잠깐만요 이거예요 이거 보이세요? 이 노래를 불렀다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돈이 없어도 우리는 지금 당장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연구 결과도 있는데 연구에 응한 80%의 사람들이 자기의 현재 경제적인 그런 자유와 경제적인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80%는 또 완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실 경제적인 안정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불행해지기가 쉬워요. 그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를 닦는 수도승이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 내야 되는 공과금, 학비, 교재비, 자녀 학원비, 세금 그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럼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돈은 진짜 필요한 것이다. 우리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자. 우리의 자유로운 경제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벌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자. 그래서 돈도 벌고 마음의 평화도 얻는 삶을 살아보자. 이 저자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 버릇처럼 성공을 막 노래를 했어요, 성공을.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진짜 난 부자가 될 것에 틀림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돈을 벌었다가도 다시 가난해졌어요. 실패를 했죠.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본인의 내면을 딱 들여다봤더니 에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도전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성공을 한다고 쳐도 성공한 다음에 언제 다시 실패할지 모르는 거 아니야? 성공한다고 쳐도 금방 다시 실패하면 또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두려운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성공에 대한 두려움. 아, 그게 내 성공을 방해하고 있었구나. 배우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죠? 배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필요한 지식과 지혜들을 쌓아가는 것 되게 중요해요 우린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것만큼 우리가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뭘 버리냐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들 우리한테 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사실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않아야 하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대부분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 안 좋은 행동들 안 좋은 생각들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왼손에다가 쓰레기를 한줌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버려야 누가 돈을 줄때그 손으로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쵸? 누군가가 기회를 줄때 여러분들이 손을 비워야 그걸로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의 손에다가 안 좋은 습관과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감정과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해가 되는 무언가를 잔뜩 쥐고 있으면은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을 일단 버려야 한다.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를 버느냐 얼마큼을 얻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라는 거 왜냐면은 하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밖에 있는 것을 불러오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프린트된 인쇄용지랑 똑같아요 이 현실은 그래서 이 현실을 바꾸려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랑이라고 딱 썼어요. 사랑이라고 딱 써갖고 인쇄를 딱 눌렀습니다. 근데 오타가 난 거예요. 사랑을 쳤는데 소랑이라고 나왔어요. 소랑. 어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하지? 아 수정해야겠다 지워야겠다 하면서 지우개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지우개로 막 지워요. 안 지워지죠 당연히?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프린트된 인쇄 글자를 지우는 방법 해갖고 뭐 지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막 지우려고 해요. 안 지워지죠 당연히?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적어놓은 파일에 자료를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 내면의 것을 수정을 하면 은 외부의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난하든 풍요롭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가난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예를 들면 은 열매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열매 열매를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은 열매를 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은 나무를 잘 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나무가 이제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무는 심지 않고 우리 내면은 가꾸지 않고 떨어져 있는 사과가 없나 찾아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재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권을 많이는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화권 대신에 뭐 어포메이션을 하겠죠 그죠? 어포메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감사하기를 하거나 그러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거는 선언을 하자. 큰 소리로 선언을 하면은 그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세포들을 하나하나 진동을 하면서 우리 몸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선언은 우리가 우주한테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선언은 화권이랑 다릅니다. 어, 화권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나는 이미 부자야. 나는 이미 잘생겼어. 나는 이미 행복해. 나는 이미 뭐 건물주야.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화권의 문제는 뭐냐면 은이 무의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갖지고 아, 내가 부자가 아닌데 부자라고 말을 하네 거짓말을 하네 라는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부감이 들고 찝찝하단 말이에요. 선언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백만 유튜버가 될 거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시겠죠. 아, 춘카이 근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나는 백만 유튜버가 될 거야는 그게 지금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선언은 이거는 사실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법칙에 나온 건데 나는 백만 유튜버가 될 자격이 있어 나는 백만 유튜버의 마인드가 있어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는 백만장자의 마인드를 가졌어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화언이랑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책에서도 말을 하는 거는 딱 그거죠 이것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식으로 말을 하자 이게 뭐 확언이니 선언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선언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거울을 딱 보고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세상을 만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세상을 만든다. 나는 건물주의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세상을 만든다. 나는 억만장자의 마인드를 가졌다 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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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건 이거 하나예요 여러 개를 동시에 하면 힘들잖아요 이거 하나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 세상을 만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부자가 아닐 수 있죠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 책은 부에 대해서만 쓰여있지만 그 대상만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연애, 건강, 행복, 인간관계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 세상을 만든다 나는 파워 인싸의 마인드를 가졌다 <웃음>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죠 <목소리> 책을 보면은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라는 자기 개발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왜 생각이 현실을 만들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힘이 있을까요? 왜지? 왜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도대체 생각이란 놈이 뭐길래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